안녕하세요 피아입니다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된 이유는 일주일 챌린지를 해보기 위해서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챌린지는 바로바로 샐러드만 먹고 일주일 지내기 입니다 아 얼마전에 몸무게를 재봤는데 어, 굉장히 살이 많이 쪘더라고요. <웃음> 어, 물론 체중계를 재보지 않고 이게 몸만 만져봐도 살이 많이 쪘다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샐러드만 먹으면서 과연 체중 변화에 도움이 될지 알아보는 챌린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자. 챌린지 전 몸무게를 재봐야겠죠? 어마무시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건강한 돼지 돼피아의 댄스타임 챌린지의 첫번째 날이 밝았습니다 야무지게 식사를 하는 돼피아 첫번째 날은 양상추와 오이 토마토 고구마를 먹었어요 아닭 안심도 있었다 보고있자니 지겨워서 빨리 돌릴게요 이날은 도시락 한 개를 싸서 점심과 저녁으로 나누어 먹었습니다 빠르게 냠냠 5조 5억 년 만에 머리를 까았어요 상여자는 원래 선풍기로 머리를 대충 말립니다 이렇게 많은 옷 중에 나한테 맞는 청바지가 하나도 없다 갸충격 오랜만에 청바지를 입어보려고 했는데 청바지가 맞는 게단 하나도 없어요 어이가 없네 새옷 보기나 입어야지 그래도 매일 입는 체육복 대신 치마를 입어보았어요 맞는 청바지가 없어서 그런거라는건 안비밀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내 몸을 만드는 영상은 연관동영상에서 봐주세요 아무튼, 잘 완성한 샐러드도 와구와구 먹어주었답니다. 마지막으로 토마토까지 깔끔하게 마무리! 셋째 날에는 전날 만들 레몬물을 가지고 나갔어요. 행복한 식사 시간! 토마토, 사과, 오이, 양상추, 닭가슴살, 든든 너츠, 그리고 얘는 레몬물 본격적으로 식사를 시작해봅니다 음. 사과가 사과 맛이에요 음이. 양상추 보고 먹을까? 와구와구 우물우물 잘 먹는 편. 치우는 모습은 더욱 빠르게 스킵! 식사 끝~! 다 먹었당~! 네 번째 날입니다! 닭고기 구성입니다 먹는 모습은 역시나 빨리 감기 점심 도시락 클리어 저녁도 역시나 피아표 도시락입니다 이제 표정에서 슬슬 물려하는 모습이 느껴지지 않나요? Let's go. 그만 먹고 싶네요 그만 먹을래 얘는 레몬물이고요 얘는 서브웨이에서 산배치 샐러드입니다 물론 저는 피망과 고추를 안 좋아하기 때문에 할라피뇨랑 피망만 빼고 다 집어넣은 상태고요. 음, 소스는 이거면 됩니다. <웃음> 또 원래 어, 드레싱 뿌려 먹지 않았는데 드레싱이 하나 생겼어요. 얘는 와인 식초였나? 식초입니다. 워크 풀 타요! 짜잔, 잘먹겠슴둥다반틈이남았 는데요, 나중 에 맞아 먹겠 습니다. 오늘은 오이랑 양상추밖에 없는 간단한 어 샐러드를 먹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어 나머지 재료는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어제 먹던 어 서브웨이 샐러드는 너무 짜서 올리브랑 피클 때문에 너무 짜서 못 먹고 새로운 거 먹습니다 식사 시작 반을 먹었는데요 물려요 일단 뚜껑을 덮어놓고 나중에 배가 고프면 맞아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푸은 저... 불은... 냉동실.. 시원하게 먹으려고 냉동실에 넣었다니 넣으더니... 꽁꽁 얼어버려서 갈아 먹도록 하겠습니다 으흠. 이건 토마토에요 점심도 먹은 김에 몸무게를 체크해봤어요. 7, 2, 4넹 아무튼 이렇게 일주일 동안 열심히 풀을 먹고 살아봤습니다. 그런 결과에서 또 어, 몸무게가 바뀌는 변화를 볼수 있었고요. 사실, 그렇죠? 한끼안 먹으면 좀 빠지는 정도인 1kg 나서 조금 어색하지만 유지할 수 있고 좀더 감량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는 또 일주일 운동 챌린지로 다시 한번 만나요. 그럼, 안녕! 이제 청바지 들어가지롱!